안녕하세요 럭셔리 인사이트의 김현진입니다 오늘은 위드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둔 글로벌 패션 또 뷰티 이런 나이프 스타일 시장의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제 매거진이죠 포브스가 세계 최고 부자들의 자산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순위 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촬영의 기준으로요 세계 부자 1위 순위 1위는 바로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여기서 사실 주목해야 될 분은 이분이 아니라 3위로 랭크된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인물인네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럭셔리 브랜드가 소속된 LVMH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회장이랄지 오라클의 레디 헤리슨이랄지 대부분 IT의 기업들이 수장들이 이렇게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패션기업 회장님이 이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랍긴 한데요 또 올해 5월경에는 무려 세계 부자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런프 패션업계가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뭐 언택트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패션쇼를 연다든지 또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덕에 이렇게 또 순위권에 오를 정도로 럭셔리 브랜드들이 또 성장하는 계기가 오히려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m g 세대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는 라 사실도 또 명품시장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m g 세대들의 그런 눈길을 어떻게 끌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 있으실 텐데요 공통적으로 프레시니스 코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옆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데요 이 프레시니스 코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어, 전문가분이 오셨습니다 여쭤볼게요. 네네.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 뿐만이 아니라 뉴욕을 베이스로 한 전반적인 트렌드에서 새롭게 느끼는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나면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부분을 프레시니스라고 정의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오래된 회사들이나 역사가 깊은 회사들이 아직도 새로운 세대들에게 어필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쓰는 글입니다. 네. <웃음> 네. 특히 freshness라는 게사실 뭐 우리 말로 대충 직역은 됩니다만 네네네. 그렇다면 뭐 새롭고 신선하다라는 게 new라는 어떤 형사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영어적으로 new라고 하면은 새롭다라는 말이긴 한데 완전히 새롭다는 음. 뜻이 좀더 강한 오. 느낌이고 fresh라고 하면은 훨씬 더 새롭긴 한데 신선하다는 느낌이 오. 더 강하다 보니까. 옷 가게에 가서 네네네. 옷을 살 때도 제가 피팅을 해보고 이 옷을 똑같은 디자인으로 새로 입는 옷을 원할 때는 캐나게라 뉴오원이라고 음. 하는 것보다 캐나게라 브라시원이라고 아. 하는 게 훨씬 맞는 아. 말이거든요. 아, 그 전시 진열어 있지 않은 새로운 제품을 그렇죠. 갖다 달라는 뜻. 그 네, 제품. 그러니까 뉴라고 하면은 다른 디자인, 혁신적인 새로운 모델 갖다 달라. 이야기를 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는 경향이 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거지만 새로운 시선으로 음. 재해석하고 음. 재구성하고 아. 재정의를 해보면 새롭게 보일 수도 있다는 부분을 아, 그렇군요.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서 쓴 네. 책입니다. 프레시니스를 어, 잘 구현하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 가장 한 가지 정도만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샤넬이 뭐 거의 100년에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지금의 세대에게도 여전히, 여전히 프레쉬한 브랜드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늘 끊임없이 프레쉬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계속 찾고 음. 끊임없이 소구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샤넬 매장이 미국 전 도시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샤넬 매장이라고 하면 뉴욕 매장이 시그니처 매장이니까 예를 들면 오하이오에 사는 중학생 애들이 오늘 차곡차곡 모아서 뉴욕 여행을 오면 자유의 신상을 보러 가지 않고 명실상부한 샤넬 매장에 가서 2,000불짜리, 3,000불짜리라도 중학생 때부터 사는 거야. 나의 첫배기 샤넬이기를 원하는 거죠. <웃음>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웃음> 이전 시대는 그거를 뻐찌가 했었고, 토리버치가 했었고, 뭐 마이클 포어스가 했던 거를 이제 아... 스킵을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훨씬 더 선택과 집중이라는 어. 포인트로 봤을 때 명품 브랜드에 훨씬 더 집중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SNS적인 부분이 사고방식이 많이 음. 바뀌다 보니까 아카이브화를 하고 싶은 아. 경우가 머릿속에 많이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금수저, 은수저 이런 것도 전세대이고 맞아요. 지금의 세, 어린 되겠지? 세대들은 나의 첫백, 내가 내 스스로 사는 첫백이 샤넬이기를 원하는 음.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전 시대에는 뭐리체를 읽거나 톨스토이를읽는다면 네. 네. 나는 이 백부터 시작해서 이런 백, 이런 백 브랜드를 소고한 아 거죠 그 말은 그 브랜드가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브랜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탄탄한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거를 그 네. 세대들이 소고하기 때문에 음 자기의 아카이브를 나중을 생각하는 거예 아 내가 늙었을 때 멋진 할머니로 아 있고 싶다 그런 거에 첫발이 베스티지 네, 브랜드보다는... 브랜드보다는 다른 브랜드이길 원하는 어... 성향이 미국에선 강한 것 같아요. 어, 미국. 네두 네.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소비지향적인 어떤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이 자기 아카이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과거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걸 또 자랑하고 뭐 이런 것이 좀 익숙하지는 않은 게냐면또 좋게 보면 어차피 소비시대에 태어난 세대고 그 소비와 브랜드 자체가 본인의 인격을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또 본인의 스토리텔링 할수 있는 도구로 그렇죠 그런데 이왕이면 음. 더 럭셔리한 브랜드를 통해서 본인을 스토리텔링 한다는 의미 두 가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럭셔리 브랜드들이 워낙에 이제 불황에 조금 더유질리언트 하다라고 잘 경제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과거에 썼긴 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이제 그런 트렌드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책을 보니까 전 가장 눈에 띄었던 게뭐 뷰티 업계, 패션 업계를다 불문하고 뭔가 다양성이 늘어난 것이 어떤 브랜드의 특성이고 뭐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셨어요. 네. 특히 뭐 가수 리아나 브랜드인데 팬티 뷰티, 세비지 팬티 이런 브랜드들은 어떤 식으로 어떤 브랜드고 또 어떤 식으로 다양성을 실천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팬티 뷰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의 폭을 넓혀서 이렇게 세분화시킨 오.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자기의 의견이 더 들어간 것처럼 느끼게끔 하는 오. 그런 요소를 오. 넣은 거고. 팬티에서 나온 속옷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 미의 기준이 이전에는 마르고 네, 네. 그런 모델들이 아니라 다양한 모델들을 아. 그 캠페인에서 비주얼에서 쓰면서 여러 장르의 다른 체형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도 미를 음. 발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크릿과 좀 다른. 그 그렇죠. 형태의 빅토리아 마케팅이 시크릿도 네. 결국에 어려운 시결, 시기를 거쳐서 최근에는 지금 세빈지 음. 팬티라든지 이런 음. 브랜드들처럼 아, 다른 좋은 브랜드가 되고 있나요? 그렇죠. 다른 뷰티 그 캠페인을 지금 전개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네. 이게 또 최근에 트렌드나 흐름을 반영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그런 큰 브랜드들은 사회적인 네. 책임을 지라고 사회에서 푸시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네. 브랜드들에 대해서 이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음,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위의 기준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광고 캠페인을 하고 거기에 이제 소비자들이 열광하게 만드는 과거의 옛날 마케팅이라면 그렇죠.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다양하고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보면 인종도 다양하니까 네, 거기에 네, 맞춰서 네.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다양성이 또 늘어난 것도 오, 상당히 큰 트렌드네요. 그럼 쉬어드 워즈롭이라고 하는 트렌드도 소개되어 있던데 비슷한 개념인가요? 그렇죠. 통합 컬렉션이라는 거를 음. 시도한 브랜드들도 명품 브랜드도 발렌시아가 부터 많이 쉬월드 롭 일단 옷장을 뭐 공유한다고 공유한다는 뜻으로 네. 쓰는 거긴 한데 브랜드 자체가 그런 컬렉션 자체를 남성 컬렉션, 여성 컬렉션으로 나누기 이전에 음. 하나의 컬렉션으로 먼저 보여준 어. 남자와 여자 모델이 동일한 런웨이에서 같이 걷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성 여성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이즈가 중요해요 지금 최근에 인기가 많은 티스 출신의 에밀리 오버그라고 음. 하는 스포리 앤 밀치라고 하는 브랜드들도 여성 모델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뭐 x s 모부터 x l 까지 이렇게 사이즈로 돼 있는 거지 이전에는 티셔츠도 여성용 티셔츠는 좀더 패턴이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어. 그냥 뭐 여성이 입든 남성이 입든 명품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이런 캐주얼 브랜드들까지도 네. 트렌드가 반영된 거긴 하지 아, 주제를 좀 바꿔서 이번에는 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뭐 구독경제랄지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팬데믹 시대에 좀 달라진 마케팅 기법이랄지 아니면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것들에 말씀 나눠볼까요? 구독 경제와 관련해서는 꼭 팬데믹 아니고도 초개인화 시대 마케팅 저는 현대 시대의 어떤 소비자 타겟마케팅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데 플라밍고, 허블키 뭐 이런 거 봤었어요 좀 그런 브랜드들 소개해 주시면 어떤 서비스들이 눈에 띄나요 전부 다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도 한 파트를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 구독 경제 서비스들이 많아요 플라밍고 같은 경우는 여성용 면도키트인 음. 아, 네. 거고 그 해리스라고 하는 남성용 면도 키트가 키트를 가키트한 이후에 그런 흐름이 생긴 것 같고, 브랜드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디자인, 음. 약간 스토리텔링, 네. 이런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여성용 면도 제품, 남성용 면도 제품이 나오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그런 거랑은 차별화된 음. 스토리를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을 하는 거죠. 특히 요즘에 가장 각광을 받는 것들은 영양제 아. 시장이 아. 네. 이전에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약국 같은 데서 네. 그 네. 드럭스토어 같은 데서 파는 비타민C 네. 뭐 이런 게 많았다면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그 자기의 성향에 네. 맞춘 네. 그런 서플리먼트나 아니면 정신건강하고 관된 음. 인도에서 온뭐아유베다 시대 아. 그런 게 포함된 그런 것들이 구독경제형 네. 네. 아. 형태로 아. 나오는 경우가 많죠. 아, 이 스타터 힌즈라고 2017년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브랜드 대표적인 사례인가요? 힌즈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꼭 필요한 아... 것들을 포커스를 맞죠. 성 관련 네네. 서플리먼트 같은 경우도 특허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힌즈가 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발모와 관련된 아... 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아... 일이니까 그런 거와 관련된. 제품들을 팬시한 디자인과 하나처럼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 대에 얹어져 있어도 전혀 위화감 없는. 어색하시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아. 이게 막 갑자기 여기 막 향수와 이런 피지 게, 네. 게 있는데 갑자기 로게인 있으면 <웃음> 아이 사람이 아. 이렇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게끔 디자인부터 폰트 개발부터. 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장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가. 컴퓨터에 이미 있는 폰트를 쓰는 거를 극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가장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네.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의 베이스가 되는 게 폰트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뭐 바이레도 같은 향수도 네. 결국에 처음부터 폰트부터 만들어서 브랜딩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브랜드를 설명하는 모든 단초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킴스토는 아니라 헐스라고 또 네. 같은 회사인데 네. 여성버전으로. 그렇죠. 여성버전은 특히 더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아, 좀더 프라이빗한 음, 호 여성에 맞춘. 맞춘 것들이 많은 아, 그런 거죠. 아,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나 기업들도 능력이 볼만한 또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